슬럼프 난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다 슬럼프에 빠진 것도 극복한 것도 모두 나다 슬럼프라고 생각하면 계속 허우적 되는 거고 정면으로 맞서면 다시 내 모습을 찾게 된다 인생은 크고 작은 도전의 연속인 것 같다 그리고 한국 타자하면 도전 아닌가 이 시기를 통해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남들보다 느릴지 몰라도 내 인생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르림 <웃음> Life is a winding road 이동국не다,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't stop for traffic lights And I I really wanna know, really wanna know 다시, 다시, If ready. I Let me figure out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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mping from cliffs so high, trusting our wings to fly. Sometimes we're crashing down, but we get up and start from the ground. And oh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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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n if the sky is falling down, even if the sky is falling down, e s e n i the sky is falling down. Uh, um, down. 우리 몇 살지? 32살. 일단 기분 좋게 말할까, 우리? 그러니까. 성공한 라이프. 어. 바빠서 못 봤다, 우리. 바빠서 못 보고 있던데. 바빠서 32살? 못 보다가, 겨우 한번 만났어. 오늘 만났어. 이러고 100만 안다. 유튜버 됐겠네. 어, 그래서. 얼마 전에 영상 어. 200만 찍었더라? 아, 장난 아니었지, 어. 너 200만 밖에 안 봤어? <웃음> 야, 2000만 찍는 <찍은> 거 <웃음> 나는 오늘 바고 아, 어, 장난 아니지. 보겸이랑 합방했던데 Even <웃음> if <웃음> sky is falling down.